ISTJ와 안면을 트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제3자를 통해 ISTJ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적당히 인사하고 넘어가면 되고 직장인이라면 통소명하고 명함 교환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안면을 튼후 처음부터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ISTJ가 또다시 의심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함께 놀러가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ISTJ는 제3자를 믿고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풀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STJ에게 관심 있는 분은 제3자와 같이 다닌다고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3자가 ISTJ에게 인식 보증해주는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제3자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친한 ISTJ에게 플러팅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h a 도시 l 하 o s h i Chung Ha j u s i Yasagem s h e n a d a Duck Duck j e y o n g s a l n g h ISTJ Yu Myon Shin Gohashi v l 1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g h o g a s m r d u n Total n e g a i Benefit y o New l e l